저 바지 저 반바지 입고 있던응나이키반 바지 입고 응. 우리 유리컵에다가 우차 반만 담아서 여기를 줄여요 응. 유리아 진짜 잘 먹어 응. 여보 응 자기 닮았나봐요 다 신들이 먹는 응. 애기가 없는데 <웃음> 아빠가 오늘 좀 매콤한 걸 먹고 싶은데 불닭볶음면 어때? 신라면은 어때요? 그것도 아니. 그러면은 음, 마라탕 어때? 마라탕. 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마라샹궈? <웃음> 아. 잠깐만. 알. 알고 잘 먹네. 어, 여기 보니까 멘보사도 파네. 멘보사. 료나야. 어. 멘보사는 어때? 응? 아, 좋네. 저... <웃음> <웃음> 멘보사 먹어 볼까? 빵 사이에 새우를 넣어 튀겼지 바사삭, 멘보샤, 후루룩, 마라샹과 부드러운 탕수육도 함께 먹었지 홍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응. 마라샹와 멘보샤,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메인은 멘보샤였거든요 멘보샤 하나가 1 4 9 0 0원인거예요 그래서 어뭐좀 풍성하게 오겠지 이렇게 한 10개 정도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6개가 왔더라고 비싸네 얘가 메인이 돼버렸어 원래 얘는 멘보샤 먹으려고 하다가 얘도 맛있을려나 해서 같이 시킨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얘가 하나에 2,500원어치의 맛을 할지 과연 얘가 <웃음> 메인으로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맛일지 맛있다! 우와! 값어치 하네 맛있어요 새우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다른 데서 멘보샤를 몇번 먹어본 적 있는데 빵이 기름을 쫙 먹고 있어서 느끼했는데 얘는 깔끔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멘보샤를 알게 된게 이연복 셰프님의 그 목란에서 멘보샤를 팔아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었는데 다른 데서 먹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느끼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맛있네 저 소스 가 약간 뭐랄까? 되게 약간 매콤한 케찹 같은 맛이거든요? 잘 어울리네. 맛이 큰네 <웃음> 어, 맛있거든요. 근데 어, 마라 맛이 생각보다. 쎄가지고, 처음에 좀 당황했어. 난 분명 보통 맛을 시켰는데. 엄청 쎄네!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이 두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면이 살짝 까끌까끌하게 된 포두부! 맛있어! 저번에 마라탕 먹으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런 거 먹을 때는 꼭 있어야 될것 같은 빠지면 너무 허전할 것 같은 그런 식재료입니다 너무 많은가? 근데 뭔가 이 우걱우걱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채소, 뭐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이. 아, 이쯤에서 음료수. 이런 마라랑 환타랑 잘 어울리는 거 좋아요. 엄청 하네 이거 봐요. 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여기 마라샹궈가 메인인 집인데 탕수육 이랑 멤보샤가 더 맛있네요. 아니 이런 거 파는 집이라서 사실 탕수육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시켰거든요. 맛있어요. 뭐 괜찮은데 진짜. <웃음> 얘는 뭐냐? 어묵. 음. 멘보샤 하나 더 먹을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얘는 이제 먹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맛있게 먹었던 로충칭 마라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하, 거기 진짜 맛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 계속 드는 맛이고. 하, 맛있어. 오 맛있나? 잘 먹었습니다 근데 멘보샤는 마지막 네개째 먹을 때좀 느끼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하나나 두개 정도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탕수육은 여운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얘도 뭐 나쁘지 않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